트위치 TV BJ 아오리 김민영, 카트 타러 영암 방문 경운 기 아니냐고. 트위치 TV에서 BJ 아오리로 활동 중인 김민영이 전남 영암을 찾았다. 오늘 오후 김민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샵 카트 타러 샵영암 바로 왔어요와 선수들 진짜 빠름. 나는 분명히 짱빠르게 탔다고 생각했는데 오인?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샵 경운기 아니냐 고 유유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키읔 나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전남 영암에서 포즈를 취한 김민영의 모습이 담겨 있다. 1991년생인 김민영의 나이는 28세. 김민영의 남자친구는 채널A 하트 시그널에 출연한 카레이서 서주원으로 알려져 있다.